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최대한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층간소 제로 무릎 통증 제로 귀차니즘 제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자 몸부터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가볍게 무릎이 얹어주시고요 아랫배를 쑥 집어넣어주세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가슴 밀었다가 다시 뒤로 옵니다 15초 반복해볼게요 호흡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배를 비렸다가 배를 쭉 말아줬다가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네, 가슴까지 쭉 풀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았다가 마지막 반대 갈게요 동일하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배꼽을 쏙 넣었다가 배꼽 앞으로 쭉 밀어주는 느낌 잘하고 계시죠? 네! 음. 아주 배꼽을 쏙 넣고 있습니다 <웃음> 좋아요 쭉 폈다가 쭉 말아줬다가 네 그만!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그대로 왼쪽 다리 옆으로 살짝 넘겨주시고요 앞에 다리 편하게 두시고 자 옆구리 운동 갈 거예요 그대로 무릎이랑 발목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내릴 거예요 이 동작 반복할게요 시작! 자 그리고 내가 손으로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요 음. 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이 동작 주의해야 겠죠 내 몸이 최대한 너무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세운 상태에서 다리 만들어줍니다 음.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안, 안 올리셔도 되고요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올릴 때후 그렇죠 자 마지막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바닥에 닿기 전에 올릴 거예요 하! 반복할게요 시작 하나 둘! 힘 느끼시면 되고요 하다 보면 내 몸이 점점 반대로 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거 세워주시고요 혹시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아까 첫 번째 했던 됐다가 돌아오시는 동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와 장난 이에요 <웃음> 아, 그리고 중심이 안 잡히시면 네 우리 최대언니처럼 손을 바닥에 대고 해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 좋아요 아. 반대 바로 갈게요 와우 음, 괜찮으시죠? 앉아서 안 오는데 벌써 땀이 나고 있어요 <웃음> 자 바로 가볼게요 그대로 들어올리기 후자 시작 닿았다가 올리시면 돼요 후. 중요한 건 지금 다리를 정확하게 자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 옆구리 살 사이로 딱 들어가면 근육이 느껴질 거예요 다리를 올릴 때 근육이 느껴지는지 네 체크해 보시면서 올릴 때 중심 안 잡히면 손바닥에 대고 자극이 어떻게 해야 더잘 느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아요 마지막 자 이제 바닥에 안 닿고 올릴게요 후 시작 자 중요한 건 바닥에 닿지 않는 건데요 힘드시면 저처럼 쉬셨다가 다시 올리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하다보면 점점 다리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후,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다리 앞으로 쭉 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배가 말린 게 아니라 허리가 쫙 펼쳐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영작 펴고 손 어깨 앞에 나란히 해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다리 들어 올려 볼게요 내립니다 반대쪽 들어 올릴게요 허, 반복합니다 시작 후, 후, 후. 올릴 때 호흡 내쉴게요 후 후. 자 중요한 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무릎 위쪽보다 이 바로 골반 앞에 내 몸에 가까운 쪽에 힘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힘이 들어가는지 손으로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후. 다리 라인 올곧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후. 자. <웃음> 자. 그만!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자,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복부 운동 들어갈 거예요. 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힘드신 분들은 네, 옆에 계신 최대 언니처럼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네, 허리 밑에 받쳐줄 거예요. 자, 그대로 천천히 등을 말아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허리가 닿기 전에 올라올 거예요. 하, 반복, 시작.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후. 천천히 후. 그렇죠. 이 동작이 너무 어려우시면 네, 이렇게 쿠션을 대고 해주시면 되고요. 후. 버텼다가 그 힘으로 올라오기. 내려갈 때 버텼다가 그 힘으로 올라오기.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응. 10초 남았어요. 하여 화이팅 화이팅 하자. 잘하실 수 있는 오. 분은 더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하. 자 마지막. c o m 그 상태에서 손을 엉덩이 뒤쪽에 살짝 두어주시고요 어깨가 말리지 않게 등을 살짝 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살짝 앞으로 무릎 모아서 자, 다리 들어 올릴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팔끝 천천히 빼에 댔다가 무릎 펴 올릴게요 요 동작 반복 시작 내렸다가 후, 내렸다가 후. 저 발끝이 바닥에 살짝 닿았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어디 힘이 들어갈까요? 네, 배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안, 그냥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호흡은 참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편하게 호흡하면서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 자 그대로 양손 앞에 주먹 장착해 주시고요 다리는 앞으로 살짝 조금 벌려 주시고요 자 그대로 중심 잡을 수 있다면 저처럼 떼어주시고요 어려우시다면 네, 최대언니처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왼발 앞에 오른손 앞에 반대 반복 시작 어자 헷갈린다 하하하하하 헷갈리셔서 같은 발 같은 손 나가시면 안 돼요 호흡은 펀치할 때후후후 중심 잡기 어려우시면 최대한 이처럼 발로 바닥 고정해 주셔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와 벌써 땀이 한 바가지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자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편하게 다리 앉아주시고요 손 양옆으로 펼칠게요 자그 상태에서 목이 짧아지게 올렸다가 그대로 길어지게 내려볼게요 요거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손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시계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자 시작 네, 속도 살짝 올려서 돌려줄게요 마치 손끝으로 내 어깨를 감싸는 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둥글게 둥글게 자, 어깨 측면 라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목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길게 뽑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깨라인에 힘이 들어가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반대 가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오. 자 마치 파, 팔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응. 가벼운 느낌으로 계속 원을 그려주실게요 이어서 하니까 팔에 누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제가 올려놨어요 아 신이셨구나 <웃음> 목 길어지게 응. 등도 곧게 펴주셔야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그만! 자, 그 다음에 양손을 옆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바닥이 위로 갑니다 이때 등이 굽으면 안 되고요 등이 굽으면 안 되고 등을 굳게 펴서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쫙 끌어당길게요 자, 이때 팔꿈치가 내 갈비뼈를 파고드는 느낌으로 쫙 당길 때 등에 힘이 들어가요 반복할게요, 시작! 뻗었다가 하 뻗었다가 하 자, 중요한 건 지금 맨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근육의 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팔꿈치로 쫙! 쫙! 그렇죠 자, 양옆에 있는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놈들! <웃음> <웃음> <웃음> 팔꿈치로! <웃음> 갈 <갈매기. 웃음> <웃음> 얼마 안 남았어요! <웃음> 그만 <웃음>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옆구리 딱 붙였잖아요 그대로 손바닥이 하늘을 가도록 쫙 펼칠게요 그렇죠 그대로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올렸다가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살짝 풀어줄게요 반복합니다 시작 자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새가 된것 같아요 바닥 바닥 바닥 바닥 그렇죠 좋아요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힘이 잘 느껴지시나요? 네, 새가 되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아, 어, 네, 그렇죠. 새가 어, 되는 건 힘들어요.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좀더 네. 빠르게 할게요. 시작. 아. 후, 후, 후, 후, 후, 후. 금 아. 우와. <웃음> 잘하셨어요. 와, 땀이. 아, 내 팔이. <웃음> 자, 이렇게 오늘 앉아서 살 빼는 운동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오늘 운동에는 스트레칭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있는 스트레칭까지 꼭 따라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앉아서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 땀이 맞아요. 첫 동작부터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최고 앉아서 이렇게 땀 흘리는 운동 저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짜 안 쓰던 근육들이 오늘 다이 운동으로 활성화된 느낌이에요